일단은 제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 찍는 거고 오해하지 마세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치유밥입니다 오늘 오전에 울산에서 택배가 하나 왔어요 어... 그 택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뜯어보고 싶어서 아주 조용히 참았거든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 저야 뭐 이제 샘플 개념으로 주시는 거니까 이제 고맙게 받긴 했는데 솔직히 어떤 공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그좀 이렇게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울산 KJ툴스에서 저희 남동원단 이수기계로 뭘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일단 요거를 한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는지 진짜 긴장돼요 어, 한번 뜯어 볼게요 이거 뭔지도 모르고 칼도잘안버겠네 최대한 작게 맞지? 자, 뜯고 가운데 가면사 보통 보면 가운데를 열고 오 되는데 어, 일단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이정도어 들으면 봐빨리 이거는, 음, 어, 거리면서 빼데 일단, 어, 어, 뭐가 냐면 보시면, 보시면, CNMG, CNMG, DNMG, VBMT, CNMG, VBMT, 이렇게 해서, 어, 각두 개씩, 코로이 제품하고, 뭐야, 세라나먼지, 세라나 음. 이런 제품 있나 봐요. 일단, 일단, 받고. 아, 야금? 한국 야금? 음, 일단 한번 볼게요. 요건 뜯고. 오, 이거구나. 그, 저랑 친하게 지내는 동생분이 계세요. 그, 부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선정님이라고 아주 생긴 거는 울락불락 생겼는데 굉장히 순둥이고 참 열려요 등치도 진짜 산만한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난삭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 형님 저기 그 울산에서 툴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 소재에 따라서 그,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천을 잘 해주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나도 한번 물어볼까? 이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SKD-11을 하던 시점이었어요. 어, 이게 수정품이었거든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원래 수정품을 잘안 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 굉장히 제가 좀 믿고 의지하시는 분이 의뢰를 해주신 거라, 그래서 흔쾌히 한다고 했는데, 그 수정품이 열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두손두발 들었습니다 끝까지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정품이 반려를 하다보니까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마침 내일이나 모레쯤 일레븐 소재가 입구가 됩니다 아마 그 소재는 얘로 가공을 하면 될것 같아요. 부천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팁을 하나 주고 갔어요. 이제 이 울산에서 받은 거다고 주고 갔는데 그거를 한번 쓰고 있는데 힘차나요. 그 베어링 카바라는 제품을 하는데 근데 일반 대구 태거 CNG, DNG를 쓰면 두로트 정도, 200개, 200개 한 400개 정도는 한 날로 써요. 어, 얘는 일단 걸었는데 조도는 깨끗하게 잘나오더라고요 조도는 자 가져와봤어요 자 조도 비교해 드릴게요 잘보이시지 모르겠는데 자 얘는 기존에 저희가 대구택 걸로 사용하던 겁니다 대구택 CNG로 얘는 보시면 조건은 똑같았거든요 얘쓸 때하고 얘쓸 때하고 조건은 똑같았어요 근데 보시면 중앙으로 갈수록 회전수에 따라서 여기 스크래치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스크래치가 있어요 예 근데 얘는 광발 보이시죠 스크래치가 없어요 이렇더라고요확 차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요. 보십니까 근데 얘를 만약에 얘식으로 이렇게 가운데까지 스크래치 없이 가공하려 그러면 회전수를 좀 빨리 줘야 돼요 근데 물은 양이 적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빨리 못 돌립니다 근데 이거 오늘 깎은 거예요 오늘 죽이잖아 이거 이렇더라구요 팁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해봤을 때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전 통화해가지고 이 팁이 만약에 지금 사용하는 대구태 것보다 좀 저렴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써야죠. 당연히. 그럴 때제 내구성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한 노트 200개 진행하는 건데, 어... 아니야. 이게, 이게 깨끗하게 잠깐 크셨네요. <웃음> 맞아요. 근데 팁 차이야, 이거는. 나 100% 장담해. 이건 팁 차이인 거예요. 이건 대구태꺼, 이거. 물론 이게 샘플로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12개째 갖고 있는데 처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어? 봐봐, 어우씨. 광나는 거 봐봐. 물론 이제 조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봐봐, 이거. 뭐 진짜 어디 뭐 CD판 같아, CD판. 반짝반짝. 일단은 어 KJ, KJ KJ야 JK야 KJ. 어, 제가 있는 곳은 인천입니다. 근데 울산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럼 뭐냐? 누구든지 주문을 하면 보내줄 수 있다는 거겠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8%는 대구 택 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택 거에 맞는 조건값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솔직히 겁이 나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신친척 하고 했더니 이게 이렇네요 상태가 이게 딱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알아 가운데 가운데 속도에 따라서 최대 전수를 많이 못 주니까 가운데 스크래치 난거 보이시죠 요거 가공 조건은 똑같았습니다뭐 이게 이것저것 뭐 바꾸기 싫으니까 그냥 한번 세팅해놓은 걸로 쭉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 상태는 이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울산 KJ 툴스에서 저한테 어 이렇게 인서트 샘플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SK 11을 가공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내주셨어요. 가지고 요거를 오늘 언박싱을 하고 그 전에 그 전에 추천해 주셨던 그 티고로 인서트로 가공한 제품을 비교한 거를 이렇게 해서 찍어 드렸습니다 얘는 얘는 기존 대구텍 인서트로 가공을 했던 거구요 얘는 우리 KJ툴스 김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인서트로 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을 해요 이제 원청사 들어가가지고 큰사하면 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조도라든가 아니면 절삭 이런 부분에 난해함을 겪으신다 그러면 여기 상부에 보이시죠? KJ툴스 사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소재에 따른 어, 공구들 인서트를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어떻게 따로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드리긴 힘든데 대구태꺼보다는 싸대요 어, 절대 대구태 까는 거 아닙니다 어, 그냥 저는 대구태꺼를 이제 단가에 그 단가에 쓰고 있었는데 여기는 좀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보내주신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을 좀 같이 보내주셨으면 이 금액이랑 같이 해서 계용을 좀 비교해 보셨을 텐데 일단은 제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 찍는 거고 오해하지 마세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저도 막막하고 저도 답답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 공유하고 하나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영상으로는 한 50개, 60개가 돼 가더라고요. 혹시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추후도 감출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행하시는 거하고 다른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 방법이 다 옳다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닌 거. 근데 저는 물건을 뽑아요. 납품을 해가지고 불량이 아니다, 잘 뽑았다 할 정도로 물량을 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아니란 거를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답은 우수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단지 여러분한테 그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해법 정도는 될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어 제가 정답을 하니까 영상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약할 수 없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CNC 전문 채널 시우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